안녕하세요 희주입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보시다시피 이번 영상은 간만에 올리는 학교 뷰로그인데요 학교 뷰로그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코로나 학번이잖아요 진짜 뭘안 했는데 벌써 고학년이 된 거예요 뭔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제 대학생활을 기록하려고 앞으로 더 자주 찍고 많이 올리려고요 오늘은 수업 두 개고 하나는 교수님의 긴 사정으로 녹화 강의로 바뀌었는데 아마 이따가 학교랑지에 가서 들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빨리 갈아입고 학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탄거라 얼음 다 녹았지만 저는 얼 수가 입닙니다참일 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학교에 오면은 새 찔리가 없어요 음. 예쁘다~ 근데 우리 학교는 진짜 밤이 돼야 예쁜 것같아더 그쵸? 시간은 7시 조금 넘었는데요 어제 결국 3시 반쯤에 공부 다 끝나고 이제 자는데 3시간 안되게 못 자긴 했지만 오히려 그렇게 숙면을 못해서 지금 컨디션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도 조금 내려고 이게 새로 산 니트도 같이 입어줬어요 이게 아베르 스튜디오에서 산 건데 색깔도 그렇고 디자인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방금 준비하면서 잠을 거의 다 깼고 이제 집에서 공부 조금 더 했다가 슬슬 학교 갈것 같아요 그러면 이따 학교 가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few inches later. 저희 이제 시험 다 졌고요. 이따가 언니랑 점심 약속 있는데 지금 잠깐 시간이 나서 일단 여기 가서 쉬려고요 근데 요즘 너무 춥다. 지금 12도예요.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인증되었습니다. 방금 언니랑 밥 먹고 이제 언니는 수업하러 갔고 저는 다음 수업까지는 1시간 반 정도 남아가지고 일단 집에 들렀어요. 요즘 학교도 다니고 영상도 주기적으로 올리고 싶어서 편집을 매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짜 개강해서 하루에 3, 4시간씩 자는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조금 먹어서 그런지 뭔가 바쁜만큼 건강을 더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보다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원래 장이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이제 식습관까지 불규칙 적이면 진짜 안 되는 거 마음으로 너무 잘 알겠지만 너무 일종이 계속 차있다 보니까 고민이었거든요 요즘에 비에 날씬이란 유산균을 접하게 됐는데요 제가 요만큼 먹었는데 꾸준히 계속 먹다 보니까 정말 괜찮은 제품이다 싶어서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하게 됐습니다 유산균이 장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다들 아시죠? 얘는 장 건강뿐만 아니라 체지방 감소까지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성 원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성분이 너무 발음이 어렵고 꼬여가지고 제가 자막으로 달아 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비의 날씨는 국내 최초로 식약처 기능성 인증을 받은 체지방 감소 유산균이고요. 주 원료가 한국인 모유에서 유래된 거래요. 인체적용 실험 결과에서도 체중 감소, 복부 내장 지방 감소, 섭취 전후 대비해서 체질량 지소 감소까지 여러가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확인이 되어서 더 신뢰가는 것 같아요. 하루에 두 캡슐 섭취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끝. 저 교실에서 처음 찍어봐요. Hello. 저는 코코넛 추가하고 자스민 그린즈 시켰고요 언니는 일본에서 엄청 인기가 많다는 호지미 큐티 미탈 같아요 잠깐 탈취하는 느낌 근데 끝나는 게 너무 이 맞아 맞아 11월 2일까지 저도 요즘 너무 바빠서 친구도 못 만나고 계속 혼자 만이렇 편집하거나 공부하니까 입이 간질간질했나봐요 <웃음> <웃음> 그래서 얘기 엄청, 엄청 맞아 않아? 친구 만나는 약속을 잡는 것도 좀 보니까 역시 이럴 때는 학교 친구 맞아요 맞아요 언니는 번개로 만나는 게 좋아해요. 응, 나도 거의 약속 미리 잡는 거 말고 그냥 그게 더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목소리> 근데? 표지우면 좋은데 음. 역시 비 아유. 역시 피고 음. 저는 둘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개로 방문해재미있약요 음. 음. 잡아서 음. 뭐 할지 생각하고 구매하는 음. 그것도 슬랩이고나 음. 노는 게 좋아 <웃음> 포로로 부문 <웃음> <청문은> 싫어 <웃음> 아공 방문 <나 동문은> 싫어 시 <웃음> 조 시험치고 왔는데 근데 뭔가 딱 보고 나니까 형타가 오더라고요 질문이 약간 애매해서 많이 쓰긴 했는데 제가 쓰는 답안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감이 잘안 잡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망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기말 잘 보면 되죠 그리고 나도 약간 이제 이소리 너무 지겨운데 내일 도 시험이 있어요 오늘도 역시 카공할 예정이고요 근데 오늘은 시험도 이제 거의 다끝나가는 기념으로 친구들이랑 전혀 약속을 잡았어요 그 이전에 일단 편집할 게 조금 있고 공부할 것도 좀 있어서 약속 시간까지 계속 할일할것 같아요 진짜 거들어가시고 어제인가? 며칠 전에 진짜 서구서구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친구들이 포거 먹자고 해가지고 바로 달려왔죠 근데 저 사실 아이디에라오가 처음이거든요 말로는 많이 들어봤는데 진짜 실제로 먹는 거는 처음이어서 배고픈 만큼 기대가 됐네요 근데 아직 안 나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笑> <Yeah. 笑> 聽聞好好食的魚好好食好好吃嗯再嗌都係可以攞一個奶喎會呀嗯係為咗個魚嚟我都係<笑><笑> 好重要兩個頭先佢哋話要好要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手掌晒好<笑><笑><笑><笑><笑> 全台人喺度幫佢搞我覺得挺好的好食啊但係冇乜驚嚇佢有好多香港式的甜品有皮奶有楊枝甘露有其他嗰啲手搖<笑> 你嗌咗個奶茶芋圓雙皮奶有布丁、有鮮草、有野館大芋圓西芋圓 是不是西米爐啊? 是啊這個奶茶芋圓嗯